치 있는 것처럼 어스벤트가 굉장히 이제 작품 중 소량 생산들 전문을 하는 업체입니다. 어, 두 가지의 제품이 있고 그 제품들이 그 어, 어느 정도 이제 종종 그 이제 생산 어, 분석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 그 그런 어떤, 어떤 변화의 묶일 중에서도 최근 한 4~5년 이게 굉장히 이제 급격한 변화를 동으로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예, 보통, 이제, 매스컴에서, 인더스트리 4.0 예비가막 나오고, 어, 초등학교에서도 코딩 조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기 전에, 사실 어드밴텍에서는 그, 그몇년 전부터, 인더스트리 4.0을 굉장히 회사 내에 굉장히 어떤, 어, 핫한 키워드를 삼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충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컴퓨터나 이런 하드웨어 프로바이더로서 굉장히 어떤 독보적인 인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 과거에 한 5, 6년 전부터 어떤 회사의 어떤 색깔이나 어떤 속성을 굉장히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오리엔티드한 회사에서 솔루션 오리엔티드한 회사로 탈바꿈 하고자 뭐하할건 아니지만 과거에 IBM이 그걸 했듯이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체질을 바꾸려고 굉장히 전략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드웨어 개발자가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메인보드 개발하고 뭐 이런 쪽 개발자였고 스케야, 뭐 소프트웨어는 뭐 바이오스 개발자,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 뭐그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이 소프트웨어, 순수한 소프트웨어 대시보드, 솔루션, 이런 IT 레이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수백 명씩 충원을 해서 어떤 굉장히 제품의 라인업도 굉장에게더 이상 화학에 집중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많이 집중된 그런 회사의 어떤 숙성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도 사실 그런 어떤 노력의 열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인더스트리 4.0이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굉장히 예, 이것을 이제 산업 현장에서 어, 굉장히 그, 구현해내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내요깨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음. IT와 OT 통합을 위한 이단취득 표준 플랫폼이라고 붙였는데요. 마겠습니다 어, 지금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이런, 이제, 그, 제조 현장을 보도화 하는 데 있어서, 어, 떤 풀어야 될, 어, 당관 중에 하나가, IT와 OT 레이어의 통합입니다. 그런 것을 얼마나 사용자에게 그 버드를 줄여줄수 있는가. 그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솔루션의, 어,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크게 세 가지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제조의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런 스마트 제조 시스템에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저희 엣지링크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특단점, 주요 기능 이런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된 실제 적용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제조의 특징은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연결성, 커넥티비티, 어, 그다, 그 다음에 뭐,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뭐,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어떤 트랜스페런스, 이런 뭐,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현장에 적용을 하느냐, 네, 그것이 이제 스마트 제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커넥티비티는 단순하게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연결,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연결은 기본이고,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연결, 혹은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결, 혹은 비즈니스 간의 연결, 시스템 간의 연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괄해서 하는 게 이제 커넥티비티라는 키워드가 담고 있는 거고요. 자동화나, 진능화는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사람이 하던 것을 더 이상 사람이 손 대지 않고 어, 기계가 할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옆에 세션에 오전에, 저 오후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네, 그 물류 쪽에 발표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쿠팡이 뭐 로켓 배송 해가지고 뭐 2시간 배송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그게 3일 내에 이루어졌던 거를 이제, 이제 2시간 뭐 하루 이렇게 압축을 했다는 거죠. 압축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술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기술의 내용을 보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커리티비티인 거예요. 그래서, 물류센터와, 그리고 사용자와, 그리고 어떤 시스템 간에 다 연결을 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는, 이런 고도의 기술을 지장을, 어, 구현을 함으로써, 과거에 며칠 걸리는 거를 하루나그 이하로 줄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나 지능화에 해당하는 거고, 또 어떤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사람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녹여 들어가느냐, 이런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이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구현하는데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적절하게 사용을 함으로써 구현해 나가, 나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어, 국내 스마트 공장 구축 수준을 이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마트 공장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수준 진단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5단계로 나눕니다. 어,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기초 1, 중간 1, 2, 고도화 이렇게 해서 한장 자동화나 공장 운전이나 또 기업 자원 관리나 제품 개발이나 공급 사슬 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자동화 돼 있고 또 얼마나 많이 다른 프로세스 간에 통합이 돼 있고 또 얼마나 실시간성으로 확보하고 있느냐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단계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2020년도 현재 보통 기초 1, 기초 2, 중간 1, 중간 2이 정도 수준까지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 전체 한2 2 1 정도 불과하다. 아직까지는 어, 미미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어, 국내 제조업이, 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길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런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 이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어, 어떤 구조, 현장이 어떤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일단은 가장 밑에 달에, 어, 현장 레이어 있고 제어 레벨이 있죠.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런 센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엣지단의 디바이스나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 게이트웨이 장비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어떤 스카다나 m e s 장비가 있고 그 위에 어, 그 스카다나 HMI 장비에서 데이터를 받는 m e s 가 있고 그 위에 또 ERP 시스템이 있고 이런식,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인더시산전6 시스템을 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느냐 할때 어, 부딪히는 게 크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어, 수평적인 문제와 수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평적인 문제는 어, 가장 밑에 단에 보시면 현장 레벨에 이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이제 통합할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 라인, 그 프로세스마다 이것을 자동화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스템 간에 하나의 밴드를 쓸 이유도 없는 거고 또 하나의 장치를 쓸 이유도 없는 거죠. 당연히 다른 제조사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도화하고 서로 간에 연계하는 이런 시스,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통합이 힘들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수평적인 어, 관점에서 봤을 때 부딪히는 문제고 두번째는 수직적인 문제는 이제 이것을 결국에 고도화 하려면 이제 고도화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어, 가시와 솔루션으로 구현하는게 일반적이죠 어, 얼마나 우리 공장의 전체적인 어떤 가동률이 어떻고 생산현황이 어떻고 혹은 뭐 에너지 어소모 현황이 어떻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대시보드 형태로 구현하는 기술이 일반적인데 그런 것을 구현하는 것은 이제 IT 레이어죠. 그러면 그 IT 레이어가 이 OT 레이어의 디바이스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IT 개발자는 OT 레이어에 되게 무지하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위웨어를 모르고 하위웨어엔지니어 소프트웨어를 모르고 그래서 서로 무식한 하수연쟁이, 무식한 소프트어쟁이 교육하듯이 IT와 OT를 서로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이런 IT와 OT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저희에게 이런 어떤 어, 기술 문의를 하시는 많은 고객사분들 중에 이런 점들을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문의가 있지만 그걸 다 탐축을 해보면 수평적으로는 디바이스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IT까지 잘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사용자에게 오롯이 다 어, 버드를 넘기고, 어, 당신이 보도하고 싶으시면 당신 이것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디바이스, 어, 통신 프로토콜에 맞게 데이터도 가져오시고, 그것을 또 IT단에 잘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답이 아닌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드밴텍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드밴텍이 제공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이런 어, 겁니다. 사용자가 저렇게 모든 것을 그 하위 디바이스 얼마나 많은 벤더에 얼마나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용자가 오롯이 다 취합을 하고 상위 자기가 입맛에 맞는 어떤 스카다 시스템에 될건 어떤 프로토콜이 될건 혹은 클라우드가 될건 이렇게 좀 올려줘야 되는 것을 넘겨주시면 어, 그그 기능을 대신해 준게 저희 그 엣지링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링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하위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의 어, 디바이스 드라이버, 통신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상위에 사분자가 원하는 형태로 어떤 표준 프로토콜이 될 수도 있고, 어 그렇죠? 표준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전력 쪽에서 많이 쓰는 저런 IEC 0 8 7 0이나 DP3나 음. 이런 프로토콜이나 혹은 뭐 백넷이나 혹은 모드버스나 내지는 뭐 r e s t 이나뭐 MQTT 혹은 뭐 OPC UA 혹은 뭐 데이터베이스 혹은 뭐 클라우드 이런 형태로 올려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에지링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면 어, 하위 단을 사용자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데모 부스에도 이렇게 동영상 지금 동작하는 걸 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3분짜리 동영상입니다. 3분도 안되는데그 어, 3분짜리 동영상이 뭘 하고 있냐면 하위 단에 있는 비 c 비시 PLC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어, 실제로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불과 3분도 안 되는 동영상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과정의 코딩은 단한 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엣지링크라고 소프트를 웨어 사용을 하시면 사용자가 하이단 데이터 취득을 하는데 전용 코딩이 필요 없고 전용 코딩으로 설정만으로 해서 데이터를 오로시 취합을 할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 IT단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형태의 표준 프로토콜과 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전통적으로, 어, 스마트 팩토리를 보도하는데 필요한 어떤 부딪히는 난관, 수평적인 난관이나 수직적인 난관을, 예, 찌링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어, 일괄적으로, 어,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이제 그 하위 단의 디바이스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저희 어드밴털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어드밴털 하드웨어 중에 엣지링 크 런타임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그 하드웨어에는 런타임 엔진이 있고 그 런타임 엔진은 사용자가 원하는 PLC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상위에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클라우드나 어, 표준 프로토콜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두 5분 남았네요. 굉장히 말을 빨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래서 그 특단점은 어,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 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애지링크는 크게 두 가지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기능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실제로 디바이스에서 운영이 되는 런타임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런타임 엔진을 구성할 수 있는 유틸리티가 있는 어 엔지니크 스튜디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에지니크 스튜디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나는 e p s 데이터를 이만큼 받을 거야. 또 이걸 이만큼 받을 거야. 그리고 상위로는 어뭐 애저, IoT 허브로 날릴 거야. 혹은 AWS로 날릴 거야. 혹은 데이터베이스로 날릴 거야. 그런 세팅을 예, HLF 스튜디오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 설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게 크게 한네 단계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디바이스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여기서 디바이스는 이제 저희 어드벤트 하비웨어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디바이스첫 번째 모드는 그거고 두 번째 디바이스는 이 PLC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PLC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거를 디바이스에 다운로드만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요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실제로 그 디바이스에 상주자가 웹브라운드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실제로 모니터링 할수 있고 실시간으로 제어 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엣지링크에서 지원하는 PLC 드라이버는 200개 이상 한 250개 정도 드라이버 서드파티 드라이버들을 지원을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여기에 저희가 스카다 제품은 한4 5 0개 정도, 정도가 되는데, 사실 스카다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버하고 엣지르크하고 드라이버 들조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스카다 쪽에 있는 드라이버를 역으로 코팅해가지고 하는 것도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국내 LS산업 PLC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내년에 저희가 추가를 한 Q1에 하는 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계속해서 드라이버는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일단은 뭐 세부적인 부분에 노력하고요. 네, 여기까지 어, 어떤 이제 예, 수평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위 단의 수집한 데이터를 상위로 올릴 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네, 다양한 방식으로 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희회사의 스카다에 올릴 수도 있고 겠내지는 어, 타사 스카다에 올릴 수 있고 그게 이제 이런 이런 프로토콜만 맞으면 뭐 OPC UA라든지 혹은 모드 뭐 워스라든지 그런 프로토콜만 연동이 되면 어,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보통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MES나 ERP로 연동을 결국에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은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크게 오라클하고 MSSQL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는 저희가 이제 내부에 이런 엣지링그 디바이스 안에 이제 저장장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태그 데이터를 저장장치에 도포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중간에 네트워크가 끊어졌더라도 데이터가 유실이 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가 복구되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다시 데이터에서 업로드 될수 있는데 그런 스토어 앤 코드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드버스 서버 기능을 통해서 상위로도 올려 줄 수도 있겠고요. 그 모드버스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데이터, 상위 그 단계 데이, 어, 데이터를 받고 상위 단계는 모드버스 서버 기능을 통해서 전송해 줄수 있는 그런식의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 OPC UA도 마찬가지로. 어, 클라이언트와 서버 서버 기능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위 단위든 상위 단위든 어, 유연하게 사용을 해서 어, IT 따라고 통합을 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안 프로토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VPN 기능도 이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티 어, 지원 기능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어, 보통 이제 AWS나 Azure, 있고, 또 이제 지멘스의 뭐 마인드스피어를 비롯해서 뭐 중국 쪽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열몇개 정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태그 데이터가 아이 뭐 데이터 허브에 그 접속 문자역이나 인증 문자역, 세 가지 정도 입력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뭐 해주면 게이트웨이에서 클라우드로 모두 전송이 될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트리크가 탑재되는 장치가 x 8 기반이 있고, 암기반이 있는데, 암기반 장치 중에, 요런 이제, PLC 랭귀지를 지원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요것도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프로그램이 개인적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C 코드로 프로그램을 짜시는 것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50개 정도의 드라이버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구요. 건들하기요. 저희 엘지링크가 건들면 합의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있고 보통 암기반은 한 3,000태그 정도 지원을 하고요. X86 기반은 한 5,000태그 정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되면은 시스템을 좀 스크립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구요 대표적으로 이런 가장 저가형의 예, 이런 y 7 1 같은 제품이 있고 보통 이런 프로토콜 그, 컨버팅 기능을 사용하기 을 위해서 예, 외산장비, 성용장비뭐 케베어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 에티링크는 가장 큰 장점이 예,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각이어는한 60만원? 그정도밖에안 됩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 그래서 어, 하드웨어만 사시면 구입을 하시면 거기에 이런 에티링크의 프로토콜 컨버팅 기능을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품은 PLC형태의 제품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흡경성을높인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있고요적용사례는 뭐 어, 생각하실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라든지, 빅토리라든지, 혹은 빌딩 쪽에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있고요 어, 지금,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스마트 빌딩 솔루션인데, 보통 이제 공조 시스템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고, 이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그 국내에 어, S전자, 생활가정사업부하고도 ODM도 해서 어, 제품 그 ODM 해가지고 프로토콜도 자체적으로 어, 더정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의 이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보통 라인에 뭐 CO2나 이런 유해가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혹은 분질이나 이런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어, 내지는 이제 어떤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어, 이런 전력 미터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것으로 데이터를 받고 그것을 상위에 보내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으, 하실 살 수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지리크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유연한 키워드 퀄리티리티 이것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다 어,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을 전혀 사용자 어떤 개발 없이 그냥 프리하게 어,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어, 이런 하위단의 디바이스부터 클라우드까지 이게, 어, 클릭 몇 번으로 데이터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이런 그 굉장히 좋은, 굉장히 어,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